야채에다가 이고 닭도 올려가지고 어 지금 소용씨약간그 수육 먹듯이 약간 배추에 싸서 먹는 거 와. 간다 간다 간다 야,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것 간다 간다 간야 간다 간다 아삭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아삭아 간다 어 수다, 수다, 수다, 수다, 수다, 수와 이거 우무침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. 진짜 조합 짱이야. 그럴 것 같아, 그럴 것 같아. 말리바이, 말리. 아, 거튼하네요거튼하네요우리에 국밥 먹는 아저씨 먹방 나왔어요. 네. 네. 진짜 멋있지? 아, 맛있다 음! 야, 이거에다 진짜 먹어야 되네 도토리묵이랑 먹어야 되나 진짜 최고. 보통 기본으로 나온 양념장보다 훨씬 더 고소함이 있어 고소해 응. 그리고 양념 와. 자체가 안에 참기름이랑 뭐 되게 비법 소스 많이 넣으셨는데 그게 진짜 잘 어울리더라 야,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. 야, 안 질려, 안 질려 안 질리는 맛이야 입을 굉장히 야무지게 움직이시네요, 진짜 바빠요, 입이 바빠 응. 준이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이분들 절대 쉬지 않아요, 계속 먹어요 완성했어 깍깍깍딱 저거는 바까+ 바까+ 는 닭깍, 딱깍 닭깍, 까깍까 바까+ 바까+ 바 뭐야? 까 바까+ 끝난 거야, 지금? 응. 까야까 아직 네 마리 남은 거지? 응, 네 마리 남바놀바네 바까+ 바까+ 바까+ 바까+ 한 8개 시 켜서 6개 나왔고요. 2개만 더 나오면 됩니다. 버튼 안 돼요? 아 이거 밥이 응, 하나만 건지고 할게. 안 돼, 내 거야. 아, 또 있어. 언니, 밥이 들어가가지고. <웃음> 어, 그래? 맞아, 언니, 언 사람 아니다 욕심쟁이네 그러니까 욕심쟁이네 내니데 <웃음> 사람 아니네 진짜 내가 니언거든나 <웃음> 건져 있는 내가 미안하다. 언니, 언니, 언니, 언 먼저 건 언니, 아니 닭을 여덟 마리 시켰는데 왜 싸우는 거야 대체 어 여덟 마리 시켰는데 아니 닭뼈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앙상하게 <웃음> 남았어요 감자는 <감정도> 과학입니다 아니 <웃음> 저렇게 뼈발굴 하는 요원들 봤어요? 어, 이런 분들? 진짜 정말 깔끔하게 깔끔하죠 깔끔하죠 어우 세상에 아건다봐요 네. 아주 이주게쁘게그냥 쩝쩝 먹네요. <웃음> 어. 이게 국물에 적셔 있어가지고 쩍쩍 소리가 나지 않아요? 맞아요. 음 진짜 살 부드럽다. 살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? 와, 진짜 너무 부드럽다. 네.